그 다음 사명식 공부할게요. 사명식 동사. 사명식 동사라는 것은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즉 타동사인 거죠. 예, 보어는 없어요. 목적어만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 아죠,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래서 얘를 을이나 를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예, 이제 개념이 어떤 게 좋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같지 않죠. 예, 같지 않아요. 같은 게딱 하나 있긴 있어. 그건 이제 셀프를 넣어서 이 제기되면서 제쓸 텐데 그건 또 나중일이고요. 현재로서는 주어가 목적어 대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아까 인트랜스티브 e 냐트랜스티브 e 냐에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트랜스티브 네? 대상의 행위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삼형식이라고 여기에 뭐가 올수 있어? 명사가 올수 있어요. 이제 명사라고 한다는 것은 명사 해당되는 건다올수 있는 거야 그냥 명사 뭐 캔디 이런 거올수 있죠 명사 엄청 엄청 많, 많죠 그 다음에 뭐가 올수 있냐면 투부정사도 올수 있어요 왜? 투부정사가 명사로 쓸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동명사인데 동명사도 명사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다 명사로 봅니다 그럴 땐 그러니까 이제 동사 뒤에 올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게 목적 대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는 이제 대절도 있고 의문사절도 있고 그런 것도 나중에 배울게요. 어쨌든 개념 다보다 명사가 뭐다? 목적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또 명사가 있는 이런 개념인거죠. 봅시다. She has lunch. 네. 점심을 먹어. With my brother at a hotel. 이거 뒤엔다부사예요 우리 오빠랑 호텔에서 점심을 먹어요. I walk my p e t 저 아까 했죠. 나는 걷는다가 아니죠. 내... 애완동물. 나의 반려동물을 산책시킨다. 룰이에요. My friend study English. 예, 영어를 공부해. 내 친구가 영어가 아니잖아. 내가 내 애완견이 아니고요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 너는 먹어야 된다. 여기 테이크 해야 된다는데 테이크 뒤를 봐야지. This medicine. 예, 이건 약이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픽사 후에. 그래서 This medicine이 목적어인거죠. I don't like drinking coffee. 자, 나는 커피를 마시는 것. 아까 얘기한 그 동명사의 개념이에요.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 커피 마시는 걸좋아하잖 않아. 드링킹이 없어도 물론 맛은 됩니다. 아니, 맛은, 말은 됩니다. 자,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My brother wants to drink coffee. 자, 여기는 주, to d r i n k 예요 예, want란 동사의 특징인데, to 부정사도 이때 명사 처리가 돼서, 예,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죠. 원합니다. 마시고 싶어해요. 이런 뜻인데 어쨌든 to drink도 목적어가 된다는 거. 그 다음, he wrote a letter. 편지를 썼어요. 그 아내에게 어제. cousin got. 자, 가 아까 감각동사에서 배웠는데 뒤에 보니까 명사야. 아 이건 그러면 감각동사가 아니구나. 아이 아니, 감각이래. 이 형식동사. 되다. So, my cousin. 우리 사촌은 good grade.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때받 라는 건데 무엇을 받았다라는 이게 명사 목적어예요 3형식에 쓰인거지 계시라는 뭐 동사는 1형식부터 다쓸수 다 있어요 마이크 요거랑 비교할게 got sleepy 자 e p 피는 졸린이라는 형용사야 그럼 이거를 얻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 되다라고 했죠 네, 졸린 상태가 된거 잠이 왔다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3형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두세요